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여기 보이시는대로 문맨에서 나온 M2 닷.. 어.. M2 닷.. 이라고해야되나 <웃음> 문맨에서 는 M2.. M2 그.. 아이.. 아.. 어, 아이드로퍼 만년필.. 아이드로퍼 파운테인 벤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제.. 문맨.. 이거를.. 이거 언박싱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 만년필 자체가 아이드로포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직접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스포이드를 넣, 스포이드로 직접 잉크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잉크가 꽤 많이 들어가요. <웃음> 일단 이 전체적인 외형은, 전체적인 외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알루미늄 금속 재질로 여기 문맨이라고 적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딜틸로 이르둠, 이 포인트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깨납 니분안이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집 지금은 니분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니분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잉크를 잉크를 깬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깨나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잉크꽉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편하겠고요. 일단 무게는 어... 구, 구르지 마 무게는 총 17g 정도로 꽤나 무거운 무게 잉크를 다 넣고도 꽤나 조금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 만년필의 장점부터 설명할게요 장점은 일단 잉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잉크를 한번 넣으면 거의 제가 이거를 거의 두달 전에 사서는 한번도 잉크를 안 갈았어요 네, 두달 전에 사가지고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만년필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만년필이 제가 필통 안에 만년필이 거의 한 14, 다5자루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만년필을 매일 갈았어요 그래서 제 만년필이 거의 한 60자루가 조금 넘어서는데 매일 갈아가면서 쓰는데도 이게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한 번도 잉크를, 잉크를 간 적이 없어요. 진짜로 잉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필기감이에요. 필기감은 지금 잉크 흐름도 자체가 좋은데다가 필기 필기감도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게 잘 써져요. 정말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써져요. 물론 단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단점이라면 <웃음> 아 일단 장점부터 설명드려야지. 장점은 일단 잉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드롭퍼 형식의 아이드로프 형식을 보통 쓰시면 보통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잉크가 새신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드로프 형식을 개조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아이드로프 중에서도 좀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잉크 잉크 이런 식으로 샘샘 샘 형상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적 그런 현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사용하면서 어 이때까지 여기 틀림 형상이라거나 뭔가 비틀잎 형상이라거나 단차가 생긴다거나 하는 형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필기를 막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 지금 이 안에 잉크가 굉장히 묽은 그 셰퍼 잉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셰퍼 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 셰퍼 블랙 잉크가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이렇게 꾹 찍어 쓰지 않는 한은 뒷면에 잘안 비치는 걸 보시, 보실 수 있어요. 뒷면에 제대로 잘안 비쳐요. 이게 만년필에 성, 성능이 그런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만년필 같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만년필 말고도, 그러니까 라미 조이 만년필라거나 이 아니면 조금 얇 얇기가 얇은 펠리칸 E.F. 촉 E.F. 촉인 트위스터 만년필라거나 이 그런 데 셰퍼잉크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얇은 촉에 넣어도 이게 뒷면 비임영상이 계속 생기는데 이이 이 문맨 문맨 아이드프마이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써도 뒷면 비침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점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단점 말씀드릴 건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찾아본 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인 리뷰들이 어 말하길 일단 세척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일단 세척 자체가 일단 여기 부분이 이 안쪽 부분, 안쪽 부분에, 일단, 안쪽 부분에, 그, 안쪽 부분, 요까지, 여기 그니까, 러 여기, 피드가 있는 부분까지 다 씻어내기가 힘들다고 해요. 물론 모든 만년필드를 그렇겠지만, 피드 부분이 진짜로 정말 로 엄청나게 씻기가 힘들다고 해요. 일단, 그리고 요통 속에 있는 요 잉크도, 정말로 나중에 쓰다보, 쓰다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요쪽에 반쯤? 반쯤 남았을 때, 나중에 되면 여기가 말라가지고, 붙는데요. 말라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요즘 반쯤 썼을 때 아주 여기에 있는 잉크들이 눌러붙어가지고, 제대로 잘안 씻긴대요. 그분이 매우 단점이라 하시더라고요그 외에는, 그 외에는 이제 클립이 없어서 휴대성이 조금 불편하다 정도가 있겠구요. 어, 일단, 힘에 의한, 힘의 에한 강약, 강약에 의한, 어, 굵기 조절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더 빡빡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스테인레스 스틸이라서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시필용, 실사용을 사기, 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굵기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쉐퍼 잉크를 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뒷면 위침이 없다는 점 매우 좋게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마존에서 1 9 9 9달러로 판매되고 있고요 어, 밑에 제 더보기란에 아마 구매 자표가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직접 잉크를 어떻게 넣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제가 제이 문면에 썼던 오픈박스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제가 더보기란에 어 영상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고 이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